민주당은 한동훈 법무장관의 사법 드라이브를 죽느냐 사느냐의 관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겠다는 자들은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홍준표 시장도 상황을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행동을 시작했다는 것은 결코 뇌피셜이 아니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검수 한박을 밀어붙이는 일이 물이라는 것을 그들도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그 짓을 저질렀다는 것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mbc의 윤 대통령 발언 조작도 방송 윤리상 잘못이라는 것을 자기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그 짓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정이 그 이유가 무서운 것입니다 감사원은 지난 10월 3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에게 서면 답변을 요청한 사실을 공개했는데 첫째 감사원이 서면 질의서를 보낸 것은 감사원법 제 50조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둘째 지난 28일 감사원은 문재인 측의 전화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질문서를 방문해서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문재인 측은 놀랍게도 수령을 거부했고 이에 감사원은 재차 평산마을 비서실에 이메일을 발송해 서면조사를 다시 요청했으나 감사원 이메일을 반송해버렸습니다. 감사원법 제50조 1항은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감사 대상 기관 외의자에 대해서 즉 기관이 아닌 개인에 대하여라는 말이죠. 기관 외의자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제사망은이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감사원의 정당한 법 절차의 요구에 대해서 문제는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면서 불쾌하다 대단히 기분 나쁘다 이런 의사표시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태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대통령을 지냈던 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 맞는지 그 발언의 진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이 발언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무례하다 불쾌하다 이렇게 묻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제 하다하다가 네가 왕인 줄 아는 모양이구나 무례하다는 말을 옛말로 바꾸면 무험하다 이런 의미인데 국가 독립기관인 감사원 이 법에 따른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 그렇게 무험하다는 것이냐 이 발언의 의미를 되짚어 본다면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니들이 감히 나를 조사해 내가 누군 줄 알고 대한민국 역대 가장 인기 대통령이었던 나를 감히 이따위 조사를 하겠다고 문재인의 속마음은 어쩌면 그런 것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제가 잘못 짚은 것입니까 게다가 이 인간은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여차하면 170의 의석으로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행동에 나서줄이라는 점도 계산에 놓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차하면 친북종북의 외곽세력인 민주노총이 대한민국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그 저변에 깔려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수많은 시민을 위한 단체로 위장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여차하면 들고 일어날 수도 있다는 자신감으로 문제는 그들 모두에게 왕처럼 존경받는 존재라는 자신감이 깔린 발언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법이란 무엇입니까 법이란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무엄하답니다법 질서는 자신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은 자신을 비켜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법이 갖는 사회적 규범보다 그 위에 자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의 요구를 무례하다, 무엄하다고 짜증을 냅니다. 여러분이 이같은 문재인의 태도에 동의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직 대통령얘기에 앞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법을 못 지키겠다고 거부하는 태도를 넘어서 당연한 법 집행을 무례한 짓이라느니 그래서 불쾌하다느니 하면서 법을 무시하면서 자신이 무슨 치외법권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 사람 문재인이 왜 이렇게 나오는 것일까요 혹시 두렵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강력하게 거부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재인 이 같은 태도의 원인 또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이번 서면조사의 내용이 갖는 기본적인 전제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전제는. 첫째, 서해 공무원 이대준 씨를 구할 수 있었음에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그를 불편하게 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헌법 제 30조에는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국가의 구조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존재는 이 헌법을 지키는 것이 그존재 이유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행복을 보장하며 피해를 당한 국민을 보호, 구조하는 것이 대통령의 기본 책무이며 대통령의 존재 이유가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문재인은 우리 국민을 죽게끔 방치했다는 명백한 진실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이것들이 감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북한 김정은의 체면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서슴치 않고 저지르는 문재인의 행동 패턴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데 대한 부담도 큰 작용을 했을 것입니다. 문재인의 지난 5년은 우리 국민 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북한과 김정은만을 위해서 견마지루를 다하기로 선택한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모든 팩트와 증거 들은 고 이대준 씨를 살릴 수 있는 시간과 북한과 연락할 수 있는 방법 들이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그가 비참한 체유를 당하고 나서도 월북이라고 조작해서 대한민국을 위해 봉사해 온 공무원 이대준 씨와 그 가족들 에 대한 명예살인을 한 것입니다. 새롭게 드러난 국방부의 기록이 이 모든 것을 입증해 주었다는 것은 이미 뉴스에서 보신 바와 같습니다. 셋째 당시 사고를 보고받은 지 3시간 후에 문재인의 유엔 화상연설 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국민들 중 하나가 희생되는 것쯤은 북한과 의 관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문재인의 지배적인 생각이었을 것인데 마침내 이 일이 자신의 발목을 잡을 거라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 그를 불편하게 했을 것입니다. 연설의 내용은 북한과 평화공존을 하겠다. 북한과 종전선언을 하고 싶다. 그러니 이것을 지지해달라고 전 세계를 설득하는 내용의 연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준씨의 죽음이 자신의 북한과의 종전선언에 방해가 될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북한이 그런 만행을 저질렀다면 우리 국민은 물론 전세계로부터 자신이 추진하려는 종전선언이 지지 받지 못할 거라는 우려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사고는 북한의 잘못이 아니고 이대준씨 개인의 일탈로 몰아갔습니다. 빚을 많이 지고 월북하다가 일어난 사고라야만 북한의 만행을 덮고 어느 정도라도 김정은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한 조작행위였던 것입니다. 넷째 문제는 탈북업부두 사람을 북으로 돌려보내서 그들을 죽음으로 내몬 잔인한 행동도 서슴치 않았는데 이것 역시 서회공무원 사건과 유사한 맥락을 가진 것임이 드러날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탈북 어부 두 사람을 돌려보내는 작전은 사실상 거의 계획적이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남한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감히 북한에서 탈북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할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목보다 문재인의 이 같은 행위는 탈북민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김정은을 결정적으로 도와주는 행동이 됐습니다. 해마다 수천 명의 탈북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왔지만 탈북어후 두명을 돌려보낸 그 사건이 있고 나서는 거의 탈북민이 사라지다시피 했다는 통계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김정은을 돕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조작이라도 그 어떤 탈법적 행위라도 우리 국민에게 그 어떤 피해가 가더라도 상관하지 않았던 문재인의적나란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업무 수행 중 실종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의 해역에서 위험에 처한 것을 알고도 몇 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서 죽음으로 내몰고 그것도 모자라 자진 월북으로 몰고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북한 김정은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대통령으로서 적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을 죽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작은 죄입니까 여러분이 대답해 보십시오 이것이 작은 죄 맞습니까 적을 이롭게 한 죄를 일컬어 여적죄라고 합니다 여적죄는 형법에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모두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번 감사원의 서면조사에 원인이 된 사건은 문재인의 재임기간에 저지른 여타 죄의 크기에 비해서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할 것입니다. 북한 어부를 돌려보낸 사건 월성원전 1호기를 서둘러 폐쇄시킨 사건 도보다리에서 문재인이 북한 김정은 에 건네준 usb 그 속에 담긴 내용물 역시 김정은을 이롭게 하기 위한 무엇인가가 담겼을 것으로 추측 되는데 도대체 대통령 기록물에조차 흔적을 남기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뿐이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문재인의 죄상들이 있습니다 좌파운동군 세력들은 지금 문재인 을 자신들의 정신적 뿌리로 보고 이재명은 자신들의 미래 권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지금 무슨 일이든 버릴 결심을 하고 있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이미 10여 건의 범죄 사실들로 인해서 그가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냐 그것만이 문제 될 뿐입니다 문재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검수 한박을 통과시켰지만 헌법재판소 법리 싸움에서 위헌이 나올 가능성을 민주당 자신들도 이미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위기의식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첩불로 정권을 탈취해본 경험을 가진 자들입니다. 광호병이라는 사기선동으로 정권을 위기에 몰아 넣어본 경험을 가진 자들입니다. 또다시 mbc를 동원해서 수많은 언론 매체들의 협조를 받아내서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릴 준비를 하고 있는 조짐이 보입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를 끌어내릴 때처럼 내부협력자 유승민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조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 시작되고 있다는 조짐이 벌써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지켜내야만 합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나라가 어떻게 거둘라는 것인지 보았던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첫째, 국민의힘당이 유승민을 비롯한 반윤석열 인사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총선이 있기 전까지 문재인과 이재명 일당들의 범죄를 밝혀내서 그들을 잡아넣는 일은 무너졌던 나라의 기틀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어려운 가운데 그 일을 해나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셋째 총선에서 친윤석열 인사들이 대거 원내에 진출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차기 총선에서 반드시 민주당을 소수당으로 몰락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남은 3년의 임기 동안이라도 국정에 드라이브를 걸수 있게 됩니다. 민주당이 다수의석으로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할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들이 지금 발목만 잡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를 와해시키려는 제2의 촛불 공작이 시작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많이 심각합니다. mbc 등 언론을 이용한 지요한 세뇌공작은 적어도 민주당 지지세력과 중도 시민들 일부에게 먹혀들어가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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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국민의힘 당원가입은 우리가 지금 보여줄 수 있고 할수 있는 작은 일입니다. 다시는 이준석처럼 적과 내통하는 자에게 다시는 유승민처럼 적에게 협력하는 자에게 기회가 돌아가지 않도록 국민의힘 당에 당원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는 방법은 국민의힘 당에 당원가입을 해서 책임당원이 되는 것입니다. 추천인을 김치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책임당원이 되시면 현 정부에게 도움이 되는 인물을 당의 책임자로 뽑을 수 있게 됩니다. 제가 해외에 나가 있는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많은 분들이 국힘당에 가입하신 당원 가입 하신 당원가입 릴레이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가입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연세가 많으신데도 무려 1시간 동안 씨름한 끝에 가입에 성공했다고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도 당원가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가입을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염려 덕분에 해외 일정 마치고 돌아와서 방송을 준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후원해주신 여러분 한분한분 한 분, 통장에 찍힌 소람들을 보면서 정말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